근데 이게 집이냐 땅이냐 뭐 건물이냐 그게 따라좀 다르긴 한데 제가 청소를 좀 권유를 합니다 딱 빗자루를 쓰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린 적은 있어요 쓸어서 그 기운을 그냥 밖에 내보내버려요 구석진인데 동전 같은 것도 놓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 동전도 위치 어디, 어디에 놓느냐 출입문, 코너, 구석진 곳 근데 이거는 좀 쉽게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 장소에 맞춤방, 비방이라서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밥을 태운다든지 그러면 연기가 엄청나잖아요. 탄내가 나요. 그러면 그 자리가 좀 떠. 떠. 뜨면서 그 자리가 빨리 나가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터를 봐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연수당입니다.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갖고 왔어요. 네. 이게 뭐냐면 집을 판매를 하는데 빨리 판매할 수 있거나 뭐잘팔수 있는 이런. 비방? 있죠 있죠 있긴 있어요 통상적인 그런 비방들하고좀 달라서 근데 이게 집이냐 땅이냐 뭐 건물이냐 빌라 주택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떤 위치 어떤 장소 <웃음> 그게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제가 비방 내리는 거는 그 장소에 가서 둘러봐요 둘러보면 기운이 너무 가라앉는다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청소를 좀 권유를 합니다. 어떤 사무실이라고 예를 들면 안쪽에서 바깥 출입문까지 싹 빗자루를 쓰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린 적은 있어요. 쓸어서 그 기운을 그냥 밖에 내보내 버려요. 그러면 그 자리가 좀 기운이 뜨거든요.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들 많이 보러 오겠죠. 금방 또 매, 매, 매, 매매가 되는 그런, 그런 비방들도 있고요. 요즘에 막 이렇게 집터를 좀 보러 다녀요 손님들 이 의뢰를 해서 근데 가면 팥이나 소금을 막 놓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콧뚜레를 이렇게 걸어 놔 보통 통상적으로막 금전운도 좋아지고 조반, 집안의 기운도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 입구나 어디 이렇게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장사나 영업터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이제 특징적인 뭐 의미가 있으면 상, 집안에도 상관이 없겠지만 누가 남들다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딱 봤을 때내 느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그 자리를 만약에 팔아야 되거나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물건 때문에 그게 발목 잡히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집팔잘 팔리는 법이잖아요 그렇죠. 집잘 팔리는 법 보통은 제일 처음 청소예요 청소고 그다음에는 저는 청국장을 많이 끓이거든요 청국장을 많이 끓여서 애로 액살 좀 걷어내는. 근데 이런 기운적인 게좀안 좋은 긴들이 쫙 들어오다 보면 이게 묶여 있어. 막 쑥을 태운다거나 막 연기를 태워서 기운 정화를 하는 그런 이제 비방용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을 태운다든지 밥을 냄비 밥을 새까맣게 태워요. <웃음> 그러면 연기가 엄청 나잖아. 탄내가 나요. 그러면 그 자리가 좀떠떠 떠, 뜨면서 그 자리가 빨리 나가요.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그런 비방을 좀 많이 내려주시고요. 그 장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구석진데 동전 같은 것도 놓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. 근데 이거는 좀 쉽게 따라하시면 안 되고 그 장소에 맞춘 비방이라서. 근데 그 동전도 위치 어디 어디에 놓느냐, 출입문, 코너, 구석진 곳, 쌓아 놓든가거나 아니면 펼쳐서 이게 좀 일자로 내려 놓는다거나.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매입하고 매매하면 돈이 오고 가잖아요. 그러면 동전 같은 경우는 그문 앞에 놔두면 누군가 빨리 갖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. 빨리 갖고 가고 싶으면 그 자리가 빨리 팔릴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자면 일단은 출입문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거든요. 우산 같은 거 꽂아져 있으면 안 돼요. 우산도 출입문에 모르게 되게 방치해두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발장에 신발을 놓듯이 우산장을 또좀 따로 마련해서 얘는 우산 자리야 이렇게 해서 좀 마련해 놓으면 그 입구도 막힘도 없을 뿐더러 매매도 잘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집안에 내가 기운을 어떻게 좀 정하고 싶을 때 그리고 우산 같은 경우는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빌려온 건데 내 집에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부서오는 물건들도 어... 이게 뭐 필요에 의해서... 그러니까 주워오지는... <웃음>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그렇죠. 그치? 뭐... 근데 오히려... 아니야. 근데 매매, 매입할...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팔아야 될때 어떤 이제 밖에... 흙을 파다 놓는다든지 돌을 갖다 좀 주워 놓는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저는 이제 요즘에 좀 물을 뿌리거든요? 그리고 뜨거운 물을 좀 부을 때도 있고요 어디다가요? 하수구 물 내려가는 거 화장실, 곳. 화장실 개, 세면대, 개수구, 변기집 안에 물 흘, 흐르는 데 있죠? 그런데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으세요 막힌 것들이 뚫려가면서 귀가 좀잘 통하는 느낌인 거지 또 매매가 좀잘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부적을 쓴다거나 보통은 막 이렇게 바늘 꽂아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 저는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방법이 밥 태워라, 어디 뭐 이렇게 음식 해 먹어라, 부침개 구워라,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사람마다 막 껌을, 껌을 갖고 다니라든지, 동전 갖고 다니라고 하든지, 어디 들렸다가 가거나. 굉장히 다양해요.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치면 물품도 팔면하잖아요 어, 맞아요. 근데 그런 거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, 한 번쯤은 이런 무당들한테 물어보고, 참고를 하시고, 근데 이게 그게 어떤 기운인지 모르잖아.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냥 부적이고 어떤 영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사용을 하는 그 이번엔 반대로 두면 안 되는 것들? 뭐 하면 안 되는 것들 이 있을까요?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비방들을 하면 더 묶일 수가 있어요 더 묶여서 안 팔려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나간대 이런 비방들 있죠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랑 똑같아요 목적이랑 달라 판매를 하는데 그런 시기? 막 이런 게 비방에게서도 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물건 버리는 날짜도 알려줘 <웃음> 저 같은 경우는 비방 비법이 부적은 잘안 내리세요 <웃음> 어떤 효염이나 효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쉽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시키는 대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비방법들을 많이 좀 내려주시니까 포겨나 뭐안 팔리거나 <웃음> 사야 된다거나 시점을 모르겠으면 연수당으로 <웃음> 연수당으로 마냥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시점과 어느 기점을 보셔야 되,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운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그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목적에 어떤 용도로쓸 것이냐 대해서는 확실히 찝고 가셔야 돼요 괜히 남용에다 더 묶일 수가 있어 그리고 비방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. 여러분 <웃음> 답답하시면 연수당으로 오시는 걸로 <웃음>